어... 아무래도 <웃음> 저희도 이제 계속 배고파 필수고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특별한 이제 곡 선배님들의 곡을 저희가 커버를 해서 할수 있는 그런 무대가 생겨서 준비하면서 좀 되게 재밌었고요 뭔가 좀 색다른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준비하다 보니까 되게 여러분들께 되게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음, 저희가 음, 되게 아크로바틱한 동작들이 음,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작들이 음, 되게 와, 보시는데 신선하지 않을까 대단하네요. 생각합니다. 네, 지금도 머리, 골이 지금 어, 올리고 있어요 계속. 등이, 등이 아픈 건 아무것도 어, 아니에요. 숨을 못 쉬거든요. <웃음> <지금. 웃음> 네, 사실 근데 이 지금 백다운이 진짜 위험한 거긴 한데 뭔가 그 노력만 딱잘 알고 하면은 그렇게 막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되게 하나도 최대한 안 아프게 살짝 그냥 살짝쿵 하는 정도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원, 하원별거의 가장 포인트는 어... 저희가 마지막, 마지막 부분에 막 예! Yeah, 이러면서 다 같이 즐기는 부분이 있어요. 아, 맞아! 이러면서 다 같이 노는 부분이 뭔가 저희 임팩트의 그런 임팩트만의 그런 퍼포먼스와 저희의 그런 자유분방하고 재밌는 그런 어 저희의 모습들을 저희만의 학원별곡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편곡을 하느라 노래를 한 천번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노래 가사 자체가 조금 그때 시대에 뭔가 그런 거를 좀 비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뭔가 여전히 뭔가 학업 같은 거에 열중한 학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이 노래 듣고 아마 좀 요즘 학생들도 또 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 학생들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이 곡을 다시 커버를 해서 하게 되니까 너무 영광도 영광이지만 저희가 쉽게 해볼 수 없는 무대잖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 준비하면서 이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았고 엄청난 퍼포먼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거 준비하면서 되게 엄청 준비했어요. 되게 색다른 응, 경험이 된것 응, 같아요. 응, 응. 하기 힘든 경험들이잖아요. 응. 응. <웃음> 세뇌적인 총. <기억. 웃음> 네, 어 이번에 저희가. 어 막방이었어요. 저희 임팩트의 막방이었는데 뭐, 어떻게 영광스럽게도 저희 잭스키스 선배님들의 학원별곡이라는 곡으로 저희가 이렇게 감히 한번 재밌게 한번 선배님들을 꾸며봤습니다. 아, 어떻게 어떠셨나요 여러분? 저희 잘했네. 칭찬해주세요. 그러면 저희도 이쁘게 봐주시고요. 잭스 선배님들 어, 항상 저희가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네, 저희도 잭스스 선배님들처럼 열심히해서 멋진 그룹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 사랑해요. 관심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희 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어제 이제 페이스북 활동 막방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특별모드로 이제 음악 방송 이번 윤도 음악 방송 마지막 무대를 하게 됐는데요. 어 되게 이번 활동도 배우는 것도 많고 아쉬운 점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다음 활동은 더 아쉬운 점 많이 보완해서 나올 테니까 많이 기대주셨습니다. 해으면좋겠 이거, 패소, 활동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되게 안무를 맞추보시 b o u t two weeks, 마지막 n t 을 하고 있 v e 그 the question. I should go. I should go. I should go. I s 앨범은 진짜 시간이 금방 o u l d go. I should go. I 또 역시나 파이팅 넘치게 했었던 무대들이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저희는. 재밌었어요. 두달 가량 방송을 했는데 멤버들도 다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간것 같아요, 진짜. 언제 이렇게 벌써 시간이 두 달이 흘러서 막방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정신없이 흘렀고 뭔가 되게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되게 하나하나 막 꼬집어서 기억이 나는 게 없죠. 뭔가 되게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서 좀 이제 의아한 것 같아요. 벌써 그리고 또 12월의 마지막이잖아요. 벌써 저희가 데뷔한 지도 이제 뭐 1년이 되어갔고 이제 2017년이 또 온다는 게 사실은 좀 되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면서도 <웃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빨라서 그래서 시원섭섭한 것도 있고 좀 올해를 보내는 느낌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필수옷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올해를 또 보내는 거잖요 근데 또 다음 해를 맞이하는 것 처럼 필소옷 활동의 다음 어떤 활동을 또 저희가 새로 맞이하기 위해서 또 저희는 열심히 또 뭔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올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 내년에 또 임팩트의 어떤 새롭고 신선하고 강렬한 그런 모습,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 가장 행복했던 거는 팬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번에 활동은 저흰 활동보다 더 뜻깊은 시간도 많이 가졌고 새로운 형태의 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얻어서 일단 저희 그렇게 그런 기획들을 해주신 저희 스태프분들한테 스태프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런 기회가 열렸을 때어 사슴치 않고 한 걸음에 달려주시는 이프들 너무 사랑하고요. 어, 이번에 또그 특집게 크리스마스이브도 같이 보내잖아요 어, 내일인데 전 너무 설렙니다 내일은 원래 만약에 그게 그 스케줄이 없었다면 저는 도깨비 보면서 이렇게 잠을 잤을 그런 시간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면서 설렘을 느낄 수 있어요 사랑해요 너무 행복했해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매일 크리스마스 그리고 임팩트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어, 롤리팝피스도 이번 연대에 나왔던 앨범들 다 명반이니까 이번 올해가기 전에 한 번씩 싹 돌려보시면 다음 나올 앨범의 힌트를 좀 얻으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알겠죠? 아요